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농수산물 시장에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여 침체된 시장경제 극복에 도움도 될겸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마포농산물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인어교주해적단 어플을 통해 시세를 살펴보고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인어교주해적단 어플에는 오늘의 시세와 회 메뉴, 중량, 고객 후기 등이 자세히 나와있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플에는 원하는 시장지역, 원하는 품목 등을 설정할 수 있고 평점이 좋은 가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풍어수산이었는데 후기와 평점이 높은 편이었고 실제로도 사장님께서 친절한 응대와 여러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핵감을 손질하는 곳도 매우 청결하였고 중량도 직접 확인시켜주셔서 정말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일상으로 복귀할 날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